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우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하세요하세요안 <웃음> 보려고 요들 <다들> 보려고. 요요요요 <웃음> 오늘 하세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이 아이가 오제 12살이 된 네. 오세 12살이에요? 12살이신 어, <웃음> 네, 35,00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포터블이지만 세신에서 시그니처로 아직까지 출시가 되고 있고 포터블이지만 발도 하고 발바닥도 하고 손도 하고 이제 다 힘이 좋아서 이거, 어. 나는 충전해서 쓰는 포터블 제품들 조금 힘이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약해서 뭐 작업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12년째 사랑받을 수 없었을 텐데 음. 저희가 지금 12살 될 때까지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조, 생산, 판매가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가성비로 굉장히 훌륭하죠. 잔고장 없는 것도 많이 유명하고 음. 그리고 쓰시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AS 센터가 등.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 어, 멋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쓰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는 전문 기사님이 하세요. 이제 뭐 저희가 뭐 핸드피스를 열어서 고칠 수 있어요. 뭐 닦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계 만들고 설계하시는 이제 진짜 기사님들 이제 뭐 그거 배워서 그런 관련해서 대학 나와서 그거 해서 몇십 년째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리하고 붙치고 하기 때문에 쓰다가 문제 생겨도 피드백을 전문가한테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 중에 하나고 음. 손발 다쓸수 있고 발 각질 저희 지금 발 각질에 쓸 비트가 헤드 지름이 이 정도 돼요. <웃음> 헤드 크기가 네 일반 오프 비트에 비교하면 은 굉장히 크고 네 지름도 틀리고 무게도 틀릴텐데 요런 것들까지 다 힘있게 고속에서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좋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오. 썸, 모델 이름은 썸이고 화면에 옆에 배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핑크, 연두 요렇게 있어요. 취앙과 글러스 쏘서. 그래서 방구석님께서 세신들를 최고라고 6년째 쓰는데 고장이 1도 없어요. 라고. <웃음> 엄청 애지중지 쓰시나 본데. <웃음> 이러면 다음 걸 어떻게 팔죠? <웃음>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6년째 우와 근데 6년 쓰셨으면은 그래도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음 네, 그래서 한번 점검 받으시면은 확실히 조금 더, 더, 더 오래 네, 더 오래 튼튼하게 깨끗이 쓸수 있을 거 <웃음>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건 한번 추천드립니다 힘드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발 모델 분 상태 이제 한번 같이 음.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뭐가 이제 설날이 끝나고 새해가 됐는데 작년 아트가 <웃음> 지는데 작년에 바른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죠. 네 그리고 발 옆에 보시면은 건조한 게네 어느 정도 건조한지 짐작 가시죠. 네네. 네터지진 않았지만 네 점검은 AS 센터 보내시면 돼요. 한번 물어보시면 네뭐 비용이나 이런 거 안에 이런 것들 부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그 기사님이나 센터 직원분하고 통화 직접 가능해요. 음. 네 이렇게 건조하고 지금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터져 있는 거 수포. 아, 네, 그래서 건조함의 끝판왕을 저희가 아. 모델분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아. 네, 이렇게 건조할 수 있을까? 네, 심지어 이게 지금. 뭐뭐 뭐. 네, 약간. 아. 관리 받는 분이세요. 네, 네 아무도 안 믿겠지만 안 믿겠지만 틈틈이 틈틈이 관리 받으시는 분입니다. 네, 피디님이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니까 이런 상태 오늘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치우고 보송보송한 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송보송한 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질 연화제와솜 그리고 랩이 필요해요. 음흠. 그래서 발 보여주시면 잠깐 들고 계셔보세요.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연화제를 발 각질 두께와 비례하게 두께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연화제를 촉촉하게 적신 솜을 뒤로 조금 가면 편하지 않을까?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느껴져가지 <웃음> 마음이 미안하네요. 연화시키고 싶은 자리, 연화 시켜야 하는 자리, 각질 제거가 필요한 건조한 자리 또는 각질 두꺼운 자리, 상처가 있다면 상처 부위는 피해서 쓰세요. 음. 네, 각질이 두꺼우면은 연화제도 두껍게, 각질이 얇으면은 연화제 젖은 솜도 얇게. 그래서 각질 두께와 연화제 두, 각질 두께와 이솜 두께가 비례합니다. 필요 없는 자리는 안 하셔도 돼요. 피부결 정리는 또 따로 할 거니까 안 하셔도 되니까 어, 선생님 보니까 다 둘러싸던데 예. 매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저는 방송 시간 있고 넉넉하게 이제 연화를 못 시킬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낭낭하게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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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화제가 증발되거나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꽉꽉 싸매줍니다. 약간 그 생각으로 싸시면 돼요. 피만 통하면 됐지. 어, 피만 통하면 됐지. 네, 피만 통하면 되지, 뭘. <웃음> 그래서, 랩 중간에 이렇게 토우 세퍼레이드처럼 넣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연화제가 마르거나 솜이 움직이거나 증발되지 않게 싸주시고요. 알렉산드로 양말 있어요, 여러분. 요거 전용 양말입니다. 요렇게 싹 씌워서. 발이 차갑거나 매장이 춥거나 여름에 또는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었거나 겨울에 난방이 고장나서 손님이 발시럽게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연화를 완화,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말 한겹 씌워 놓으시면 더 좋. 깁스 중요에 예, 습니다 <웃음> 씌워 놓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양말 한 장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건 한장 싸주세요. 음. 수건 한 장. 그리고 저희는 이 전에는 저희는 양말이 안 나왔을 때는 수건으로만 했었어요. 그때 이제 손님이 화장실 간다거나 <웃음> 어디 움직인다거나 하면 은 굉장히 서로 불편했는데 <웃음> 지금은 그냥 쓰레빠 한 장만 신경가지고 보낼 수 있으니까 양말 예, 양말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일할 때 훨씬 편해요. 음. 일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런 상태가 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두꺼운 걸 깎아볼 거예요. 예, 글리터도 있고 클리어젤도 있고, 네, 굉장히 열심히 레이어드해서 <웃음> 많이 발라왔는데 이거 깎아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용할 비트는 두께 깎는 데는 코메트 비트 음. KM002번입니다. 이 다음에 연결해서 사용할 비트와 그리스를 비교시면는 비교해서 보면나 칼날 간격. 오. 네, 빛 받았을 때 칼날 간격이 틀린 게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사용할 코메트의 KM002번, 00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단계 글리터도 썼어요. 클리어젤도 발랐어요. 탑젤도 두 번, 세번 발랐어요. 그리고 글리터도 예, 보면 은한 예, 겹만 바른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얹어 발랐어요. 레이어가 찹찹찹찹 올라가 있는 거첫 번째 단계 두께 50% 이상 절삭할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쉐입은 지금 아몬드 모양으로 조금 조그만 발톱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네, 시야 확보가 원활이될수 있게끔 압보붓 음. 넓분됐을 때는 궁근 부분까지 전부 다 이용해서 한 칸이 얼마냐고 아. 네, 한 2000에서 2500 사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KM002번 <웃음> 코멧트사의 오프 비트 이용해서 아. 아. 끝에서 끝까지 고속으로 박자 맞춰서 길게 길게 길게 못 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용해야지 손님이 느끼는 히팅감이나 발열감 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음. 네, 비트 자체에서 발열을 잡아주거나 하면 이제 그런 재질을 사용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죠. 테크닉적으로는 자꾸 움직이세요. 아, 한 군데 이런, 머무르지 말고. 에, 한 군데 머무르지 말고 자꾸 움직이세요. 손님이 지우러 오면은 10개 다지우르지 언니 저는 엄지발톱에서 1cm, 1cm만 지울 거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웃음> 조각내서 4분의 1만, 정확하게. 그러지 않으니까, 오늘 싹 지우고 싹 다시 할 거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아그어 네. 네. 어, 아, 어. 생각만 이 뭐지? <웃음> <웃음> 네, 괜찮죠? 여러분 이제 네, 네, 진행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KM 2번으로 <웃음> 두께를 그냥 진짜 후훅 깎았습니다. 그래서 가루, 지금 발가락 위에 날린 거 가루 보면은 화면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커요 입자가 그래서 KM2번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 된 젤들 두께를 후후후후 깎겠다 하시는 분들 후후후후 <웃음> 깎겠다 하시는 분들 쓰시고요 그 다음에 깎고 나니까 두께가 컬러젤 두께가 되었습니다 또는 손님이 너네집에서 바르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 컬러, 컬러 그리고 뭐 탑젤 한두 장 정도 완전 기본젤 기본젤 바르고 왔대요 하시는 분들 <웃음> 그 다음에 이제 렇게 BU002번 앞에 아, BU002번 BU080, BU80번 BU80번 앞에 안전 날, 날이 없어요 그리고 띠가 없이 그냥 이렇게 골드 코팅 헤드, 헤드 골드 코팅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만할 PM 다들 감사해요 진짜, 다들 감사해요 <웃음> 자꾸 그러시면 사람들이 제가 부른 줄알것 같아요. 친구들 불렀나 할것 같은. <웃음> 아친상들이 만할 <웃음> BM. 그렇죠. 대박이죠. 빨리 가보세요. 저, 오늘 저도, 2시까지입니다. 저도 뭘 하는지 몰라요. <웃음> 가서 보시고 알려주세요. 비유 080번 미디움 그리. 남은 컬러 젤드 길게 길게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길게 쓰는 테크닉이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짧게 섹션 나눠 가면서 사이드 시야 확보해서 발톱 돌려가면서 먼저 깎인 요런 자리들 다 피해주면서 세로로도 썼다가 가로로도 길게 길게 썼다가 발가락 옮겨다니면서 한 군데만 계속 네, 지지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힘 빼고 가볍게 위에서 아래로 섹션 나눠가면서 네, 만화비엠에서 네. 비유 0 8 0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는 지금 안전날이 제일 큰 특징이 앞에 날이 없어서, 오. 네, 입문하시는 분들, 어우, 저뭘 써도 다칠 것 같은데. 내가 <웃음> 사람 한 번, 사람 한번 해칠 것 같은데. 하시는, 네. <웃음> 하실 거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요거 쓰세요. 그래서 진짜 걱정 없어요. 음. 날이 없어가지고 앞에 지나가도. 나는 요런 데 쓰다가 다치게 할것 같아. 큐티클 라인 쪽 쓰다가 다치게 할것 같아 하시는 분들 걱정 없고요. 음. 사이드 세로로 쓰시는 분들 피부에 스쳐도 날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음. 예린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이드 쪽 45도로 돌려서 다 맞춰서 깨끗하게 정리 넓은 부분들 다 정리 물게 적고 핑크색도 나오고 베이지색도 나오고 그래서 저거 쓰다가 다른 오프 비트는 못 쓸걸요? 네 맞아요 이거 쓰다가 다른거 쓰면은 원래 이렇게 비트가 원래 이렇게 사나운 느낌이었나 할 정도로 아 얘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 얘는 딱 봐도 되게 네, 부드러운게 느껴져요 얘는 딴데 이제 다른거 하다가도 이걸로 그라인딩 해주면은 다들 한 번씩 돌아봐요 느낌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구나 <웃음> 비트가 이게 정상이구나 할 정도로 <웃음> 틀려요 그 다음에 HO-021번 호리코사의 베이스 비트예요. 호리코사의 음. 베이스 비트 지금 보시면 시야 확보가 이 정도로 잘 됩니다. 오, 되게 잘 됩니다. 네. 조그만 발톱에 갖다 대도요. 진행 방향, 진행해오는 방향, 진행할 방향 등 시야 확보가 굉장히 잘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발톱들 사이드에 큰 비트 못 쓰거나 아니면 좀 텐션을 주거나 땡겨서 쓰는 게좀 어려운 경우. 음. 그런 경우에. 그리고 오프 할때 발견해, 리프팅 된 부분 발견해서 리프팅 부분을 탈락시키겠다. 나는 리무버로 쏙 이후에 베이스 비트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다. 전체다. 상관 없습니다. 언제 써도.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지우기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베이스 살리고. 또 베이스를 다 지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테크닉 이용하셔서 이렇게 벗겨오듯이 사용하는 오셨죠. 것도 가능합니다. 음. 저는 살리겠어요 하시는 음. 분들은 지금 <웃음> 저처럼. 인스타 음.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음,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로 오시면 좀더큰 화면으로 볼수 있어요. 네, 맞아요. <웃음> 그래서 원하는 부위 필요한 부분만 절삭 지금 이 테크닉 이용하시면 나중에 리프팅 된 데만 골라서 할수 있어요. 큰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앞이 깎이거나 뒤가 깎이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부분이 불필요하게 절삭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베이스 비트 잘 활용하시면 확실하게 딱 원하는 자리만 그라인딩 가능합니다. 베이스 비트가 제일 구매할 때 제일 망설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유, 굳이 그것까지뭐 하시는데 음. 막상 사면 제일 잘 쓴다는 거 아하, 아하. 저한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안 샀으면 진짜 세상 불편하게 일할 뻔 했더라고요 베이스 남기고 싶을 때 제일 잘 쓰고 계신다고 하고 어떤 분은 리프팅된 거 그것만 조각조각 뜯어내듯이 약간 탈락시키듯이 쓰는데 다른데 화일링 안 해도 돼서 너무 좋다고 아, 진짜 편하겠다 자기 저그 선생님 매장은 래핑 꼭 넣고 보수 꼭 해서 리무버 거의 최대한 안닿게 손님한테 시술하시는데 이거 없었으면 진짜 그거 다 파일로 갈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지. 예, 네. 진짜 어 쓰기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앞뒤로 너무 잘 보이고 음. 그리고 응용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굳은 살까지. 어. 네. 굳은 살까지 다 가능하다고. 일단 막상 있으면은 일단 세상 편하게 일하게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뭐하 있으면 네. 일하기가 편하다니까요, 진짜. 네. 이거는 진짜 쓴 사람하고 안쓴 사람하고 시간 차이나 작업 결과물이나 <웃음> 그런 게 확실히 갈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 음. 비트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비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오늘 선생님의 추천 비트. 네, H-O-0-2 하나. 이거 음. 꼭 쓰세요. 꼭, 꼭. 네, 여러분 진짜 편하게 일해야 돼. 같은 돈 받고 손님한테 제가 불편하니까 천원 더 주세요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구비에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에게 모두 다 쓰세요 진짜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유 케어를 해야 합니다 케어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요? 루즈 스킨 벗어서 네 그 다음 이제 이 케어할 때 사용할 비트는 KMC010 세라미 음. UV에 넣지 마시고요 앞에 안전날 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좁은 부분 어머. 네 이렇게까지 다 지나가요 지금 이거 가로 떨어진 건데 파고든 말투 지금 C커브가 요정도 돼요 어, 좀 있네요 네. <웃음> 네. <웃음> C커브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루즈스킨 전면 다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상태? 여러분 푸셔 하거나 뭐 이제 좀 다른 헤드가 좀 작아서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깊을 땐잘안 보이기도 하는데 얘는 루즈스킨 넓이와 깊이에만 맞췄으면은 사이드가 깊거나 안 깊거나 루즈스킨이 내려와 있거나 안 내려와 있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앞에 날도 없어서 지금 보시면은 각도 맞춰서 전진하듯이 코너까지. 코너 들썩이는 거 보이시죠? 깊이 들어가는 거. 내가 그동안 다 후벼 파고 싶었던데. 티아님께서이 지금 코멘트 너무 인생템인데 네. 이거 쓰고 나서 푸쉬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안 나신다고. <웃음> 대박, 그렇죠. 이제 푸쉬 필요 없어요. 이만 <웃음> 있으면 다 된데. 네. <웃음> 뭐, 머리카락 살짝.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시원하다 근데. <웃음> <웃음> 다 나온 거. 우와. 이게 진짜 처음에 손님 선생님들이 사가실 때, 어 앞이 뾰족해서 찌르면 어떻게 하는데 찔러도 돼요. <웃음> 네, 찔러도 손님 잘 몰라요. <웃음> 어. 찔렀나? 아유, 찔러도 잘 찔러도 잘 몰라요. 음. 그리고 이게 이제 각도 잘못 조절하거나힘 조절 잘못하면 이제 주름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발톱에 음. 페이는 자국이. 근데 얘 가장 큰 장점은 자국이 생겨도 금방 사라져요. 어, 오. <웃음> 안 들켜. 이 다음 작업에서 자국이 사라집니다. <웃음> 이제 표면 정리 한번 해주고 나면은 가볍게 샌딩이 지나가던 다이아가 지나가던 뭐가 지나가도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자국이 별로 티가 안 나요. 음. 안 생기면 제일 좋죠. 하지만 생겼으면 들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웃음> 그렇죠. 음. 아 진짜 저건 필수예요. 고객님도 너무 부드럽고 좋다고 하세요. 전두개 네. 있어요. 불안해서 쟁여 놓셨다고. 으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얘는 손님들이 딱 그냥 면봉으로 케어하는 것 같은데 다안 된다고. 네. 수경님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음. 아, 빨리 사람 사이트 가서 보고 싶은데 영상에서 눈을 못 뜨겠네요 어, 제 방으로 볼수 있을까 가보세요 음, 그럼 정말... 뭐 할인하는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아, 아, 아저 오늘 부시비트입니다 <웃음> <웃음> 2시까지만 감사해요 사라센 대표님 그리고 어 지금은 RPM 어느정도로 하면 될까요? RPM은 저는 지금 딱 두칸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로 딱 두칸이면 은 5000이겠거니 하시면 됩니다 음흠흠. 얘는 3000, 4000, 5000 사이 정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루즈스킨 정리가 다 끝나봤습니다 우와. 타고드는 발톱 루즈스킨 정리 이렇게 쉽게 끝내보신 적 없죠 <웃음> 원래더 힘들잖아요 그쵸 푸셔 200번씩 해야 돼요 벌써 팔 운동이다. <웃음> 푸셔 2 0 근육 생겨요. <웃음> <웃음> 푸셔로 근육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BU 036번이요. 얘는 KMC 10번 앞에 이거랑 같이 놓고 쓸때요 뒤로 써도 되고요. 요 앞으로 써도 되고요. 안쓸 때도 있고요. 꼭쓸 때도 있고요. <웃음> 다 똑같이 앞뒤 생략 가능 추가 가능.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된 데가 코너링 그리고 네일 폴드 부분 KMC 1 0 번으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음. 코메트비양 약속 코메트비양성 쏙 비트로 그... 방향이나 이런 거 한번 저희한테 연락 주시겠습니까? 네 수경님 저희한테 선생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설명드릴게요. 어. 깨깨워똑이라든지 네 깨똑 같은 거 깨, 주시면 돼요 <웃음> 저희 거 DM 주시면 돼요 사라센 택배박스 중간 흥분하지 말라 <웃음> 천천히 어, 천천히 물건 다치지 않게 음, 소중히 음. 다음에 이제 요아에도 KMC 10번하고 똑같은 RPM 3000, 4000, 5000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다 사용 가능해요. KMC 10번도 양방향 다 사용 가능한데 주로 한 방향으로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앞이 조금 뾰족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테크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후진하는 테크닉 반반 나눠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쪽 방향으로 쓰는 거는 여태까지 계속 열심히 봤으니까. <목소리> 너무 시원하다. 그속 시원하죠. 그렇게 피부 다 간격 벌려서 음. 라인 선명하게 확보. 이런 거다 들썩들썩하게. 어, 너무 좋다. 네. <웃음> 손님이 깊이 깊이 깊이 파달라고 했을 때, 음. 다음에 방향 전환해서 반대 방향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방향 전환 할때요 버튼 음. 화살표 있는 버튼 중간으로 한번 두세요. 중간으로 한번 두면 회전 이렇게 멈춥니다. 그리고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같은 RPM에서 회전. 음. 여러분 우다다다 이렇게 내리면은 네 기계 수명이 네. 지장이 안, 안 생길 수있어 네, 지장이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회전 한번 멈추고 안쪽으로 깊이 정리. 음, 시장님께서 진짜 꼭 사세요. 이건 명품입니다, 명품. 어, 진짜요. 세라믹 피트, 세라믹 질 자체가 틀려요. 음. 다른 데는 빛이 투과되는데 저희 건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반대 쪽 쭉쭉쭉쭉. 진짜 너무 시원하다. 우와. 큐티클 라인 따라서 반대쪽 쭉, 쭉, 쭉. 앞으로 전진한 테크닉이 조금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 뒤로 후진하면서 양방향 전부 다 사용 그래서 큐티클 라인 한 번씩 더 살펴봤습니다 너무 시원하죠 네 속이 시원한 제가 속이 어, 저도 시원해요 계속 매일 전부터 아발 해야 될것 같은데 계속 <웃음> <웃음> 저 작년 저거 작년에 바른 건데 <웃음> 이 다음에 이제 비유 001번 구둔살 제거비트예요 구둔살 제거비트 RPM은 <웃음> 한칸두칸두칸반두칸반 <웃음> 응, 사용합니다 이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수 관리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안전 날로 되어 있어서. 나는 굳은 살 비트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하시는 분들 강추 네, 피부 텐션 주고 안쪽에 부드러운 피부까지 쓰다가 찔러도 네. 그리고 시술할 때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한쪽 방향 쭉 씁니다 한쪽 방향 쭉 씁니다 한쪽 방향 쭉, 한쪽 방향 쭉 쓰고 여기는 안쪽 피부로 없어요. 바깥쪽 방향 피부결 따라서 각질 정리 텐션 주고 피부결 따라서 각질 절사 바깥쪽으로 이미 빼놓은 것들 따라서 절사 해주세요. 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쓰면은 서로 힘들고 시간 오래 걸리고 일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음. 한쪽 방향으로 쭉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지 손님도 빨리 끝나서 집에 가야지 <웃음> 보내드려야죠, 아, 네, 보내드려야죠. 음. 서로 피곤하지 않게 방향 그런데 어, 제쯤 아까랑 다르다 <웃음> 그럼요 점점 깨끗해지고 있어요 네. 점점 개운해지고 있니다 <웃음> 기분이 상쾌해 <웃음>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정리하고 또 이제 피부결 1차 정리할 건데 <웃음> 나는 큐티클 라인을 한 번에 딱 세우겠다. 응, 완전 정직하게 빡 세우겠다 하시는 분들 나는 날이 있는 건 조금 이렇게 앞에 엣지가 선명한 거는 어, 사실 조금 쓰기 불안해요. <웃음>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 로다 둥근다이야. <웃음>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릿은 똑같아요. 근데 헤드가 모양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네. <웃음> 그래서 나는 큐티클 라인을 빡 밀고 빡 밀어서 컬러 바를 때이 선이 컬러 따라서 바를 이 선이 선명한 게 좋다 니퍼 따라서 쓸 선이 선명한 게 좋다 하시면 32번 BU 032번 음. 그 다음에 선이 문제가 아니다 난좀난좀 난좀 마음이 불편하다 아,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난좀 난 속이 좀 편하게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U 035번으로 마디 하나 넓게 다 쓰세요 마디 하나 얘는 앞뒤가 다 둥그러서 피부결 정리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웃음> 헷갈리니까 32번부터 35번 번호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32번 <웃음> 사용 RPM은 베이스 젤이 남아있는 관계로 두칸 조금 지나서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피부 텐션 주시고 각도 맞춰서 위에서 아래 밑에서 위로 코너까지 와. 코너에서 코너까지 와. 그래서 이렇게 선 세우는 거예요 하루... 네. 와. 그 큐티클 벽 세우기 있잖아요 그벽 세우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텐션 <웃음> 바짝 주고 위에서 아래로 따라서 그 다음에 다이언 네이라고 베이스 제 경계 연결 그래서 카바이드 자국, 카바이드 비트가 지나간 자리들 정리 이렇게 음. 해서 저두개 아무거나 쓰시면 젤키티크 들쯤 없을 정도로 루즈시계 완전 방멸이고저비글 알바생 아니고 간증입니다 이거는 <웃음> 티나님 누구시죠? <웃음> 누구시지? 저는 아, 이것은 사, 사용해본, 사용해주신 분의 간증. <웃음> 어. <웃음> 얼마나 좋으면. <웃음> 제 종교인이 된것 같은 기분입니다. <웃음> 사랑해요. <웃음> 누굴 <누구> 사랑하시는 거죠? <웃음> 아, 저거 쓰 샌딩 필요 없다고. 아, 맞아요. 이거 필요, 아, 참, 진짜. 그, 가끔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비트, 이게 쓰다가. 어, 어, 그러면 이거 하고 샌딩을 또 해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아 네. 이거 샌딩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주로 베이스 젤 위에 이렇게 그라인딩 하는 거 보여드리는데 가끔 그런 분들 있죠. 글리터 컨트롤 잘못 하셔서 컬러 젤, 뭐 이제 컬러 젤 바르고 글리터 덮고 클리어 젤 덮었는데 클리어 젤 위로 이제 글리터가 이렇게 솟아나온 분들. <웃음> <웃음> 글리터 다루는 게 세상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거 깎을 때도 이런 다이아 있죠. 음. 이거 한번 지나가면 표면 정리되면서 글리터 다 깎이면서 샌딩 안 해도 돼요. 음. 그래서 글리터 쓰고 나서 클리어젤 덮고 그러고 나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베이스젤 위에 표면 정리 그리고 자연 네일 주변 애칭 정리할 때다 쓰셔도 돼요. 음. 그러니까 RPM만 조절하시면 은 어디에 쓰셔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A가 둥근 35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신교. <웃음> 감사해요. 무서운데요? <웃음>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는 그냥 둥글둥글하게 밀어주는 정도. 그래서 라인을 보면은 선명함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게 아 그냥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안에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딱 보이네요. 네, 약간 있어요. 그래서 아 경력자 분들은 요거 많이 선호하세요. 칼라를 숨막히게 바르겠다. 하시는 분들 꽉 채워서 꽉채서 그냥 갈라 숨 막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숨 막히신 분들은 이제 요 정도 음. 입문자분들 요 정도에서 손이 느린 관계로 입문자분들은 넓게 넓게 쓰시면서 요런 데까지 주변 정리 음. 어. 그런 분들은 좀 손이 느리신 분들은 풍 넓게 다양하게 작업을 해둬야 이 다음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피부를 음. 위주로 사용해서 한마디 그냥 컬러가 라이 따라 알아서 딱 잡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 하이포니키움 지나가요. 키티크 위에 지나서 진짜로 그냥 마디 하나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면서, 표면 정리하면서 그대로 쭉 내려오고, 굳은살 단차 생긴 자리들 결 따라서 다 정리. 대기발톱은 음, 구둥살이 약간 두꺼우니까 알픔 천정도만 올려서 음. 이렇게 밀어주세요. 네. 피부는 이렇게 밀려요. 근데 요 안쪽에 선을 세우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음. 선생님이 이쁜 거뭘 보시고 <웃음> <웃음> 어, 지금 네. 베이스 젤 남은 상태인가요? 네, 있습니다. 베이스에 살리는 게테크닉입니다 여러분 베이스에 지우는 거건 리무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리무버도 음. 지워줘요 이 상태로 남겨놓고 리페어 하면서 하셔야지 자연네일에 생기는 스크래치 자연네일에 이제 리무버 때문에 생기는 데미지들을 최소화 할수 있어요 최소화 음. <웃음> 이제 고객님 오콧 오셔서 저는 이만 어 많이 선, 벌어오세요 선생님 추천하는 건다 좋으니 할인할 때 챙기세요 <웃음>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코로나 바이어서 조심하시고요 <웃음> 감사해요. <웃음> 감사해요. 어, 조심히 들어가시고 재방송 꼭 봐주세요. <웃음> 네, 재방송 보소서. 그다음에 이제 주변 피부 결 정리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해야지 나 니퍼 쓸때이 다음에 뭐이 보습 관리 들어가시는 분들 쓸 때도 좀 편해요. 이런데 발가락에 조그마하게 수포생긴 것도 정리. 경력자 분들은 이런 것들 이제 빨리빨리 해결할 대처능력이 조금 있거나 다른 도구 뭐 연결해서 써야지 이런 것들 빨리빨리 감이 잡히는데 입문자 분들은 어 뭐였더라 하실 때 많아요. 근데 35번 쓰면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큐티클 리퍼 전후로 다 쓰세요. 큐티클 최소화해서 니퍼하는 거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이 이후에 쓰게 되면은 니퍼 자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써서 좀 깔끔하게 완전 최소화. 깔끔해요. 그래서 니퍼를 해도 그냥 그전에는 니퍼 10분, 15분씩 했다면은 지금은 그냥 니퍼 <웃음> 한 5분 미만으로 툭툭 치고 빠져나올 수 있게끔 상태를 정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깔끔해졌으니 이제 발바닥을 하기 전에 발톱 뭔지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와 아까 돌 앞으로 돌려 보시면 완전히 다른 걸볼수 있을 거예요. 네 앞에 돌려 보시면은 뭐가 이제 레이어 된 거를 <웃음> 작년에 바른 반짝이 젤을 볼수 있습니다. <웃음> 어 작년에 바른 게 보지만 이제 한 달째. <웃음> 작년 작년 말에 바른 <웃음> 크리스마스 아트 끝나자마자 바른 것들. 서은 <웃음> <웃음> 이렇게 그냥 대충 닦을게 <웃음> <딱 끊기. 웃음> 이따 또 닦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네. 이런데서 발톱만 하러 오신 분들은 요 상태에서 니퍼만 툭툭 들어가고 먼저 깨끗이 닦고 바로 끝낼 수 있도록 이제는 발바닥을 해보겠습니다 모델분 약간 저희 화면 약간 움직여야 돼서 맞아요 여러분 좀 해만. 잠시 약 어지러워요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웃음> 어, 잠시 최대한 덜 어지럽도록 음. 노력해보겠습니다 베이지 색채를 깎았더니 베이지색 먼지가 <웃음> 한가득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각질 연화시키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랩핑도 해놨고 안에 보시면 은솜도 있죠. 솜에 연화제를 적셔서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연화제는 이 제품 사용했습니다. 이 <웃음> 제품을 깁슨인줄 알았어요. <웃음> 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웃음> 양말 예, 얘는 전용 양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토시처럼 앞뒤로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발이 좀 따뜻하면 연화가 상대적으로 잘 돼요 그래서 양말 신겨놔서 연화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덮어놨던 거예요 따뜻하게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 사이 걸어놨던 랩벗길게요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느끼면솜 나오죠. 연화돼 적신었던 거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전용 스파출라. 오. 네, 알렉산드로에서 나온 전용 스파출라에서 랩핑 벗겨내고 난자리들 연화된 각질을 이렇게 오. 벗겨냅니다. <웃음>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벗겨냅니다. 그다음에 닦아서 손님한테 꼭 확인시켜 주세요. 네. 여기요 여기요 무무게가 줄었을 것입니다. 손님한테 이 확인 시켜주는 작업은 손님이 어, 자고 있거나 신경 쓰지 않으면은 본인께 얼마나 본인 발이 얼마나 상태 심각했는지 이런 것도잘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발 원래 깨끗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할수 있게끔 꼭 이렇게 확인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인사해서 헐. 이거는 연화제도 좋아야 돼요. 음. 그냥 무조건 싼다고 되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네, 연화제도 어느 정도 성분이랑 이런 것들이 안전하면서 잘 연화되는 음. 저희는 말씀드린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거의 한 8, 9년 정도 되나? 이렇게 썼는데 손님한테 그 어떤 컴플레인도 없이 잘 썼습니다 음. 그래서 매장에서 지금 완전 매장용으로 보여드리는 매장에서는 최대한 싹싹 긁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파일링할 게 줄어듭니다 일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요, 그럼요. 싹싹 긁어주시면 끝! 우와. 그래서 연화제로 1차로 한번 각질 두께를 확 깎으세요. 확 깎고,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각질 두께에 맞춰서 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웃음> 스파출라는 이렇게 가죽지가 있어 전용 가둑지 음. 갈라, 갈라져서 터졌을 때는 어떻게 긁어내냐고 갈라져서 터진대요 이런 음. 자리들 괜찮아요 똑같이 긁어내시면 돼요 아, 안쪽까지 깊숙히 긁어내고 싶으시면 피부를 좀 벌리거나 스파출라 여기까지 다 지금 날이에요 스파출라 날이 앞쪽까지 다 이렇게 좀 맞춰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음. 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긁어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런 자리들을 긁어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이런 자리 이제 비트로 툭툭 치거나 비볐다 떼거나 테크닉 그리고, 리리하시면됩그다그냥막막 막 긁어도 되나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고 그리고, 그리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다리고 그리고, 그리고, 다이아 각질 까만색 점두개가 특징이에요 메가코스 그래서 지금 빛 받는 거 다이아 알갱이 입자 보시면 알겠지만 큼직큼직해요 큼직큼직 굵직굵직합니다 그래서 두껍고 딱딱한 각질들 나는 아, 연화제를 그렇게 썼는데도 손님 각질이 세상에 끝이 안나 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요 아이로 두께 저는 지금 이 위에 부분은 얇아서 얇아서 이 비트 사용하지 않아요. 두께 음. 지금 약간 노란 부분들 있죠? 이 부분만 빨리 하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이 정도 상태도 이 비트 안 써도 돼요. 음. 응. 근데 이제 여러분 어, 네. 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 한 번만 그러니까 갈라진 거, 그러니까 손님분이 아플까봐 혹시 아 아플까봐 아니에요 안 아파요 그냥 툭툭 치듯이 스파출러 써주세요 음. 너무 무리해서 호요 파듯이 긁는 게 아니라 갈라진 부분 피부 텐션 주고 긁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더 이상 스파출러로 나오지 않을 때는 비트가 쓸 타이밍이 된 겁니다. 음흠. 아 그리고 이 제품 사용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 제품만 꾸준히 쓰신다고. 그쵸 이게 한번 쓰고 나면은. 다른 거랑 비교해서 쓰면은 티가 나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금액은 사실 조금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아비싼게 이유가 있구나 그럼요, 그럼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제품이에요 B U 002번 깜짝! 어디 멈췄어요? <웃음> 멈췄어요. B U 022번 다이아몬드 비트야 딱딱한 각질에 쓰세요 하고 제조사에서 만든 거예요. 저희가 두껍고 딱딱하고 딱딱하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이게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그 딱딱한 각질을 깎기에 적합하게 다이아몬드 알 크기들 압축들 이런 것들 해서 다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다 신경 쓰고 제조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뭐 두껍고 딱딱한 거 깎으세요 이거 저희가 한 말이 아니라 제조사 오리지널 브로셔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메디캡은 300번 이상, 300회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소독, 멸균, 뭐 멸균기, 소독기 다 넣으셔도 돼요 세척액, 소독계 다 사용 가능합니다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제 요 위에서부터 제 천천히 내려올게요. 조금 노란데 위주로 핑크색인 부분 피해서 각질 조금 노란 부분들은 이렇게 밀려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연화된 각질도 이렇게 다 나와요. 이왕 이렇게 된거 떼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발바닥 피로 텐션 주면서 엄지손으로 땡겨가면서 주름 있는 자리도 다 텐션 주면서 위에서 아래로 다 덮어주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썸 모델 이용해서 딱만 RPM 사용하고 있어요. 딱만 RPM 숫자 10 근데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지금 만 RPM 쓰는데 각지의 상태에 따라서 뭐이 8, 9, 10 십일 왔다 갔다 쓰시면 됩니다. 어, 지금 RPM은 어느 정도 쓰고 계신가요? 네, 딱만 RPM. 음. 네. 어? 이렇게 보시면 네, 숫자 10. 렇 음. 예, 쓰고 있습니다. 음. 어, 지금 사용하시는 고 비즈는 어디 거예요? 부시 거예요. 음. 독일에서 왔고요. 저희가 이제 정품 직수입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공시, 공식 거래처예요. 음. 부시사. 맞아요. 한국. 제발. <웃음> 제발. 예. 네. 진짜 딴데 가서 이게 그거예요 해서 속아서 사지 마시고, 음. 어, 일로 오세요. 저희 거 이제 정품은 사라센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진짜 독일에서 온 패키지 그대로 이제 사라센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음. 어디 가서 이제 사기 당하지 마 제발, 제발, 네. 제발요. 네. 어, 제발요. 이게 그거 맞아요. 그 회사 거 맞아요. 뭐 이렇게 샀는데 그 회사 거 아닐 때는 저희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서 예. 네. 이제 가끔 이렇게 네일아트 카페에 가서 보면 은 음. 부시 거예요 하고 봤는데 아닌데? <웃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샀는데 이게 맞나요? 아닌데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아. 저희가 뭐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속상한 일 진짜 마음 다치는 일안 생기게 정품 파는 거 사라센으로 오셔서 할인하고 있답니다 가보소서 <웃음> 부시는 지금 10% 할인이에요 네. 그 다음에 b u 021번, 21번이에요. 21번 초록색 점으로 바뀌었어요. 음. 얘는 초기 각질,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되고 남은 얇은 각질들, 이런수포 자국들 주름 사이사이 이제 22번이나 23번으로 정리되지 않은 자잘자잘한 것들 정리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RPM 똑같이 만, 그 다음에 사용 폭은 조금 넓어졌죠. 저희 지금 이 메디캡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각질 상태와 두께에 맞춰서 단계를 조절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다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어, 굳이 다쓸 필요 없는 상태일 때는 뭐 이제 두 개, 세 개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발 각질 상태에 맞춰서 부분 부분 조절해서 쓰세요. 저는 뭐 이제 여기 조금 23번, 요정도에서 22번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21번 요런 식으로 조금 맞춰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매장에서 저걸 단계별로 다 쓰는 거야? 그 아닙니다. 음. 저대로 다안 쓰면 작업 안 돼? 그 아니라 네. 작업 각질 상태 두께 터진 거 맞춰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런 데 주름 사이사이 비볐다 뗐다 비볐다 뗐다 비볐다 뗐다 하면서 정리 비웠다 뗐다 하면서 정리되는 게 보이시나요? 네 깔끔하게 손님들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스타킹 신으니까 스타킹이 빵꾸났다 아, 뭔지 뭐. 알아요 그런 것들 음. 앞에 헤드 둥근 부분 이용해서 정리 툭툭 음. 날려주면서 이 비트 사서 아직 한 번도 사용을 못하셨대요. 왜죠? <웃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결 맞춰서 파일로 하고 계셨다는데 <웃음> 아, 저, 아 힘드니까 있으신데 빨리 쓰세요 <웃음> 쓰신 걸로 쓰세요 일회용 비트인가요? 아닙니다. 300번 어, 일회용으로 쓰고 사라센으로 오세요. <웃음> 아니고요. 예 세척 소독, 멸균까지 다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300번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지금 주름이 있는데 이런 주름자리까지 다 지금 보면은 저도 왼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텐션 주면서 다 주름져서 이렇게 다 터지는데 잘 안보이는데 다 터지는 데는 다그 다음에 결 맞춰서 뒤꿈치 선생님 손님 받는, 손님도 스트레스 일하는 선생님들도 스트레스인 자리. r a n so s a 서 e to the stress injury. Okay, so I was in the r 할 o 할 s 할인 s 할 w 시까지만 she's a woman, she's a w o 그래서 발을 조금 잘해주고 싶다라는 이 손님이 겨울에 와서 발 관리 할 정도면 여름에는 도대체 얼마나 잘 오겠어요 그렇죠. 그런 손님들은 진짜 꽉 잡고 놔주면 안 됩니다 가게 문 닫는 날까지 같이 가야 돼요 <웃음> 내가 네일아트를 그만둘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야 돼. 네, 끝까지 함께 가야 돼 그런 분들은 이렇게 결 맞춰서 다씀쓸하게 정리 아 그리고 완전 심한 각질에도 효과가 있을 까요콩커터로 해야 하는 각질 수준에도 네, 콘커터로 해야 되는 수준의 각질도 연화제 쓰고 비트 요거 각질 두께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두껍다고 해도 한 번에 50% 이상은 깎으면 은 정말 서로 곤란해요. 네, 그래서 이 손님이 정말 두꺼워서 어, 내가 볼 때는 칼로 조금 썰어 줘야 될것 같은데 그 정도 느끼셔도 손님한테는 오늘은 60% 정도만 깎을 테니 다음 주 또는 요주 안에 다시 한번 와서 남은 각질에 30% 만 정리를 받아라 그래야지 발도 적응을 하고 손님도 적응을 하고 음. 뇌도 어, 뇌도 자꾸 각질이 보호하려고 이제 각질 피부에서 보호하려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 보호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더 빨리 더 단단하게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한테도 꼭반대 설명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태에 맞춰서 우리 같이 좀 잘해보자. 그러니까 회원권은 얼마다. 뭐 이런 거시 <웃음> 자연스럽게. <웃음> 자연스럽게. <웃음> <웃음> 다음에 BU043. 얘는 지금 제가... 세척, 소독 너무 열심히 해서 이 띠가 사라졌어요. 아하. 지금 보이시는 이 홈이 빨간색 자리. 아, 맞아요. 네, 빨간색 자리여야 합니다. 음. 하이브리드. 지금 보시면 색깔이 약간 희끄무리하죠? 음, 세라믹이 아,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발열을 잡고 결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발바닥이 아무것도 안 해도 반질반질해질 수 있도록 주름 맞춰서 그리고 어, 지금 사용하시는 모든 비트들 다른 드레일들과도 다호환이 되는 거 어, 네 당연합니다 안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혼내주세요 네, 비트는 국제 규격 사이즈예요 요센크 꽂는 부분이 막대기 부분이 막대기 두께가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A사에 사서 C사에 써도 C사에서 사서 A사에 써도 다 돼야 합니다 안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혼내주세요 그래서 결에 맞춰서 정리 이런데다 섬세하게 이런거 결 맞춰서 요 결정리 있죠 요것만 잘해주셔도 손님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요 그집 가니까 그 집에서 받으니까 일주일 동안 스타킹이안 걸리더라 이거랑 아, 네. 그집 가서 받으니까 각질 두께 생길 때도 조금 깨끗하게 생기는 것 같던데 얇게 야이, 음.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깔끔하고 음. 스타킹이안 걸리고 이불에 안 걸리고 양말에 안 걸리게 생기더라 거기서 받고 나면 열흘 가까이 깨끗하더라 이런 음. 것들 <웃음> 오 광난다 네광 <웃음> 아무것도 안 해도 광이 나요 네 결정리가 잘 되면 제품도 연화제 하나밖에 안 썼어요. 저희가 중간에 뭘 다시 바르거나 한 것도 아직 아닌데 이렇게 정리가 잘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은 사실 스크럽 필요 없어요. 음. 네. 스크럽 필요 없지만 널 위해 보습할게. 우리 스크럽은 정말 좋은 거 있어. 이런 거. 그래서 스크럽 추가는 3,000원이야. 이렇게 음. 5,000원이야. 이런 식으로. 회원권 끊으면 은 서비스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수포 자리들도 다 찾아서 피부 주름진데 저희가 아까 메디캡 쓸때이 자리는 안 했지만 결정리 할 때는 다 똑같이 해줍니다. 음. 더 넓게. 네, 오늘 이벤트는 2시까지 부시 비트만 10% 할인입니다. 네, 여러분 가보세요. 이 자리들, 그리고 이렇게 다 주름진 자 주름에 한번 맞춰서 정리 그리고 피부결 맞춰서 섬세하게 한번더 정리 요런 자리들도 아까 이전 비트로 비볐다 뗐다, 비볐다 뗐다 톡톡톡 쳐듯이 지나자 똑같이 발이 좀 높게 있었으면 더잘 보였을 텐데 결정리, 뒤꿈치, 둥글게 둥글게 지금 보면은 길게 움직이는 게 힘드신 분들은 똑같이 섹션 나눠서 반반씩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한 군데 빼놓지 않고 건조하신 분, 복숭아뼈 43번으로, 네 BU-043 하이브리드만 이용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이 앞에 이제 21번 코스 그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리하기에는 조금 셀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빨갛고 아무리 하얗고 각질이 두껍게 터져 있는 것 같아도 43번 이상 거친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손님 올 때마다 체크해놨다가 잘 신경 써서 해주세요. 43번 비유 043 여기까지 사용을 했고요. 네. 요거 빌려 주셨으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서는 사실 손님한테 판매를 위해서는 좀 브랜드가 있거나 더 좋은 것들 뭐 이제 이렇게 기본 오일 색깔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종류들 그리고 또꼭 굳이 오일이 아니더라도 보습제들 해주면 또 좋아하시잖아요 네 해주고 이제 회원권은 얼마다 이런거 <웃음> 너무 자연스러워 <웃음> 우리한테 관리 받으면은 어. 이 정도 된다 음. 그래서 제가 지금 만질 때도 걸림이, 네, 걸림이 없어요 장 이게 예, 걸리는 게 없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받고 가면은 아 진짜 틀리다 이거 딱 느낄 수 있게끔 음흠. 딴 데서 갔더니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 아예 안 나오게 세상에서 넘나 듣기 싫은 거 그래서 다시 똑같이 만알 PM 비트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 비트 비유 043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링크를 걸어주신 그 비트입니다. 마지막 링크 이때도 완전히 주름에 맞춰서 결에 맞춰서 사용 안쪽으로 집어넣지 말고요 그래서 진짜 이 결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세요 둥글게 둥글게 따라 내려오면서 세로로 다 그러면 이렇게 오일에 뿌려온 미세한 각질들이 맺혀요 그 전에는 파일로 하기엔 너무 세고 스크럽으로 하기엔 너무 약했던 자리들도 전부 다 정리 음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피부결 이런데도 다 복숭아뼈 아까 방금 했죠 네네. 이런데도 다 똑같이 텐션 주면서 음흠. 정리 보면 이렇게 다 나와요 이런데 스크럽 말고 기존에는 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아유. 이게 수포, 수포 있으면 이제 니퍼로 자르거나 클리퍼로 또각도각 따시는 분들 계셨는데 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편하게 일합시다. <웃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약간 손님한테 있는 척할수 있는 <웃음> 만져봐 <웃음> 막 이렇게 한번 아, 만져봐. 음. 내가 왜더 달라고 했는지 알겠지. 회원권 <웃음> 얘기한지 알겠지. 막 이렇게 그러면 아 알지 알지 알겠다. 그럼요, 그럼요, 진짜 여기서 팩까지 추가하면 얼마나 좋겠어? 막이 이제 <웃음> 연결하는 <웃음> 팩까지 거죠. 커서 만져봐서 좋겠다. 네. 지금 요 정도 건조한 발이 계절 따질 때인 것같아 무조건 음. 해야 돼 우리는. <웃음> 팩을 하면은 내가 무하마 스크럽은 서비스로 넣어줄게. 막 이러면서 음. 발뒤꿈치 이런 데다 오일은 튀기면은 딱히 너무 사나우니까 이렇게 보이면 한 번씩 손으로 치워주세요. 매장 바닥에 튀기면 너무 싫더라고요. 떨어지면 오히 조금 이제 걷어지는 것 같으면은 마무리. 다음에 난 정말 잘해주고 싶다. 손님이 우리 샵을 살려주고 있어요. 발가락 이런 데까지. 응. 오, 반질반질. 반질. 진짜 반질반질하다. <웃음> 반질반질 반질반질해졌어요 <웃음> 와, 광나는거 네. 보이세요? 반질반질 네, 음. 오일기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물티슈로 쓱싹쓱싹할때 걸리는거 없이 나오게끔 오, 깔끔해 그래서 잘 보면은 물티슈도 별로 이렇게 일어난건 없어요 나플러플해진건 음. 네. 많이 없어요 뜯긴게 없이 그래서 이렇게 건조해서 일어나는 자리들도 뜯긴 거 없이 쭉 정리되게 음. 복숭아뼈 있는데도 깔끔하게 발톱 사이, 발가락 사이도 가로 날린 것좀다 닦을게요 네. 그래서 이런데 이제 지금 가끔 이제 윤니와 신으시는 분들 이런데 많이 치워서 올거예요 발가락 요 위에 음흠. 요 위에 이런데 요기까지도 다 정리 가능합니다 지금 복숭아뼈 아까랑 비교되나요? 완전 되죠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웃음> 아, 잘됐다 <웃음> 만족 어, 오늘 잘됐다 <웃음> 그래서 요런 자리를 다 정리했습니다 저희 갈라지고 터진 자리 그리고 각질 조금 두툼했던 자리들 전부 다 그리고 요 안에 요 밑에 수포 있던 것들 다 피부 결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유분기 닦고 네, 물기도 날아간 상태가 이게 완성이 된 상태예요. 음. 발 바닥이 지금에서 요 정도면은 스크럽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할 거면은 이제 보습을 위주로 스크럽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뭐 로션 같은 거 바르실 때도 손님들한테 보습을 위주로 설명하고 발라 주시면 됩니다. 만져 보면은 딱 봐도 알수 있겠지만 만져 보면은 어, 피부 약간 쫀쫀한 상태예요. 어,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이제 와서 각질을 깎는 걸 위주로 뭘할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완전 보면좀 말랑말랑한 것도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제품 한번 싹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 사용한 거 시술 순서대로 그대로 설명 드릴게요. 처음에 알렉산드로 연화제와 스파출라 이용해서 각질을 에, 각질을 1차로 정리를 했습니다. 1차 음. 양말 고라이틀리 연화제 전용 스파출라 음. 알렉산드로 이용해서 연화제를 싼 다음에 다리 각질이 연화되는 동안 연화되는 동안 KM 002번 누가 봐도 날 간격이 어마어마하죠. 음. 두께를 후훅 절삭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어드가 많이 되어 있는 것들, 클리어제를 사용한 것들 그 위주로 KM002번 사용해서 두께를 깎았습니다. 이 다음에 BU080 보시면 약간 네 대머리 느낌의 <웃음> 반들반들한 대머리 느낌의 날이 없는 BU080 비트로 두께가 절삭되고 남은 컬러젤 두께들 <웃음> 이용해서 요아이를 이용해서 컬러젤 두께 싹싹 정리했고요. 스킨 가까이 사용해도 데미지가 없는 관계로 편하게 입문자분들까지 편하게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음흠. 이 다음에 저의 이제 오늘 추천 비트 중에 하나였는데 <웃음> 맞아요 네, 요아이 요아이 발가락, 좁은 발가락, 그 옆에 사이드 부분, 넓은 발가락, 옆에 사이드 젤 조각들 베이스 젤뜬 데, 베이스 젤 벗길 때, 베이스 젤 살릴 때 굳은 살 응용까지 네 아, 너무 높아요 정말로 하나로 나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 이용해서 저는 오늘 베이스 살리고 컬러 깨끗이 마무리하고 응용했습니다. 음. 뜬대가 있었으면 이제 탈락 시키는 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건 이제 점점 쓰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네, 리프팅 단계 있으면 기회가 음. 된다면 꼭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에 이제 세라미 U.V.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라믹 저 이거 오리지널 진짜 순도가 높은 세라믹은 빛이 투과되지 않습니다. 음, 보시죠? 빛이 네. 하나도 안 되는 거. 그냥 빛 반사시켜요. 음. 표면 반질반질한 걸로. 그리고 헤드가 좁고 길기 때문에 사이드 깊은 거, 넓은 거, 루즈스킨 두꺼운 거, 안 두꺼운 거, 루즈스킨 있는 것 갖고 없는 것 갖고 애매한데. 이건 누가 봐도 어떻게 답이 없나 하는 루즈스킨 전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경력 사항으로도 입문자, 경력자, 중경력자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날 없어요. 그 다음에 BU 036 제가 요 아이는 테크닉을 좌우로 다 쓰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앞이 약간 살짝 뾰족한 상태인데 어, 누굴 찌를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재방송 보시고 응용해서 코너 네, 폴드, 그리고 그라데이션처럼 눌러붙은 루즈 스킨까지 응용이 가능하고 KMC 10번과 함께 앞, 뒤, KMC 10번 쓰기 전에, 쓰고 난 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 BU-036입니다. 재질은 다이아예요. 네. 그 다음에 안전하게 구은살을 깎아준 BU-001번 BU-001번 누구나 다쓸수 있어요 음. 네. 누구나 네, 누구나 누구에게나 딱딱한 <웃음> 굳은살 정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U 032번 음. 큐티클 라인을 빡 세워서 컬러를 숨막히게 바르고 싶다 <웃음> 정말 네. 꽉빡 채워서 진짜로 벽을 빡 세워서 니퍼를 진짜 선을 따라 일정하게 가위질하듯이 하고 싶다 음. 하시는 분들은 BU 032번 아니에요. <웃음> 저는 입문자입니다. 음. 제가 잘못했다가 다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걸 쓰고 싶어요. 살에 스쳐도 되는, 심지어 피부결을 정리까지 할수 있는. 그래서 BU035번. 음. 지금 보시면은 헤드가 아래로 다 둥그러서 큐티클, 리퍼 전에 큐티클 두께를 약간 깎아주거나 굳은살 비트 사용 후에 반차를 정리하거나 그리고 이제 손 주변에 약간 요새 그 수포처럼 뽀글뽀글 생기거나 껍질 벗겨지거나 저도 지금 여기가 약간 다 텄어요. 음. 그래서 그런 자리들, 화일로는 살이 누웠다 일어났다만 하지, 그라인딩이 안 된다, 단차 남아있다, 그런 자리들. 그래서 마디 하나를, 손 마디 하나를 다쓸수 있어요. 네. 요 마디와 손톱 포함해서 요 위에, 옆에, 밑에, 그리고 손 빠르신 분들은 지문도 음. 사용 가능한 한 BU 03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음? u i 는 BU 023번 23번 어? 이거 비유 23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맨드럴과 헤드 캡 분리해서 꽂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세척 전에 고정핀에 이렇게 걸쳐놨어요 그리고 이게 고정핀 처음 소개하는 거라서 앞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나중에 출시되면 그 막대기 왜 파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으니까 <웃음> 이거 약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저희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정도밖에 없어서 아, 예고 네 예고예요 이거 혹시 나중에 초음파 세척기 같은 거 넣었을 때 헤드 흔들려가지고 오만대만다 부딪혀서 날이, 이렇게 헤드가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거 캡처해두셨다가 나중에 저희가 얘기하면은 저희한테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구매는 사라젠으로 올수 있도록 바로 음. 안내 드릴게요 네네. 네. 이렇게 앞으로 놓고 좀잘 보이게 해야지 이게 저희한테, 저희도 사실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 고처음파 음. 세척기에 넣으니까 캡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괜찮아요 라고 음. 사실은 네, 요렇게 안전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U 022그 다음에 BU 021번 요렇게 고정핀에 그 다음에 BU 043번 이 상태로 뚜껑 닫아서. 음, 네. 네, 그렇게 흔들어도 머리끼리 부딪히지, 게 헤드끼리 부딪히지 않아서 혹시나 초음파 세척기, 이 상태로 이렇게 진동 세척기 넣으시는 분들, 헤드 보호. 그리고 맨들어 사이사이까지 다 세척 소독 가능하게. 그리고 언제나 쓰고 있는 요 푸시 비트 케이스, 비트 꼬지, 멸균기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진동 초음파, 진동 다 쓰시고, 소독기 넣으시고 멸균기 이대로 넣으시고 으흠. 가능할 수 있게끔 의료용 레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라스트팡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저희 진짜 진짜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고 제품력도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고장 6년. 네, 없이 6년째 <웃음> 아유 뭘 팔지? <웃음> 이런 걱정될 정도로 사랑받고 있고 잘 나오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 혹시나 나는 조금 입소문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좀 뭔가 증명이 되거나 확인이 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리고 쓰다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되는 제품을 원한다. 음. 하시는 분들. 지금 요 제품만한 게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음, 것 중에 네 진짜 A센터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센터 지원학 교육 있고요. 그리고 사라센에서 할인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편하게 배터리 같은 것도 2시간 반이면 충전이 되고요. 음. 쓰다가 무슨 어렵거나 문제 생긴다 쓰면은 저희도 카톡으로 다 응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 제품 저희 오늘 메인 제품이었고 저희가 강추하는 저희 시그니처 라인이고 12살입니다 10여 년 동안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나이 드셨어요 <웃음> <웃음> 어린, 어린이가 어 지나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여태까지 지금 제품 다 사용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다들 잘 보셨나요? 네. <웃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부시 비트만 2시까지만 10% 네.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꼭 가세요. 음. 오늘 아니면 이제. 아 티나님께서 되게 극찬을 많이 하신 비트가 많거든요. 어. <웃음> 어 경험해 보신 분이 사용해 보신 분이 간증을 남겨주시는. 간 음, <웃음> 대단한. 음그 대단한 부시 비트, 10% 할인 들어가고 거기 그 다양한 비트들을 삼성페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가세요.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꿀팁과 좋은 방송 해주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